명태고 나오셔서 해 놓는 게다 체인점이야. 90%가 체인점이야. 예, 아,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치킨집이요. 예. 답안 나와. 답이 안나와서 초밥 시대에 왔는데 그러면 40대 50대도 아닌 60대 창업 그리고 작은 가게로 안정적인 내 창업 인생을 살고 계시는 귀한 사장님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작은 가게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목소리> <야> <목소리> 대단하다 어, 어, 어, 응. 야 사장님 로지스씨 오픈한지 얼마나 됐어요 2년... 2012년. 12년 10월 달에 오픈. 와 ]지? 그러니까 거의 딱만8년이 넘었네. 넘었지. 응, 어, 사장님이 그 당시에 6학년 기념으로 오픈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60대 창업의 교과서였네. 그렇지. 야 대단하시다. 초밥 일식 이게. 저도 참 개인적으로 먹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칼질하는 게 저도 예전에 제가 일식 집 한번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저 일식 회칼 주고 제가 마늘 써는 거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웃음> 우리 조, 조리장이 마늘부터 써라 그러더라고 그렇지. 많고 많은 아이템 중에서 60대 창업에 <웃음> 가장 그 아이템으로 품격 있는 초밥집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내가 워낙 좋아했고 예, 예. 초밥을 좋아하고 이거는 음.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 음.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거 선택했나. 아, 그렇죠. 음, 예. 동경 수골목 이런데 가면 칠수 넘은 그럼. 초밥집 사장님 되게 많으세요. 음, 음. 초밥은 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아, 맞아. 오히려 음. 나이가 음. 있으면 더잘 어울려. 음. 맞아. 아, 그리고 더 안정감도 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아니, 그러면 그렇구나. 직접 이거를 그때 선택할 때초밥 선생님을 찾아가셨다고 그때 자유치. 들었었는데. 네. 그그어디야초밥 선생님은 잘 계세요? 아, 잘 계시죠. 사부님이에요. 사부님. 아, 6 0의 사부님을 만나셨네. 그렇지. 아. 그렇구나. 우리 시대 직장인들은 60이면 다들 나이 많다고 이 나이에 뭘 이런 말씀하시던데. 30년 동안 도시 생활을 했잖아요. 도시 생활 30년 했던 사람은 도시가 편하잖아요. 귀농하면서 이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아, 귀농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농사지어서 돈 버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네, 맞아요. 40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사장님의 일거리이자 사장님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거네. 75세까지만 하라리는데아 75세? 아, 전 아니에요 85세까지는 하셔야죠 음마상가의 강혜수 대표라고 음, 할아버지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 예, 네, 할아버지 어, 돈까스 그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25년생이세요 90대 넘어서까지 일하시다가 가셨어요 지금 70대 따님이 운영하셔? 이게 딱 보면 이게 일본의 심야 식당 같은 이런 분위기 잖아요 이게 이 분위기가 저는 딱 느꼈던 게 나이 먹어서 나 홀로 창업에 딱 교과서거든 이게 1인 창업 음, 초밥이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어설프 모든 음식이 어설프게 배워서는 절대 해만 안돼 맞아요 이 사부님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백화점 있을 때 에. 그 안허나우가 어. 여기를 소개했지, 우리 사부를. 그래서 아 음, 이제 그냥 가서 가만히 말다녀 앉아있다가 아, 음, 딱 입에 넣고 씹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어썰리가 나왔어. 야, 우리 사장님, 음. 사부님 음. 사진이야. <웃음> 음, 음, 어, 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되니까 어. 무조건 네가 어. 중계해라. 창업자들은 그 돈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 <웃음> 이게. 근데 어. 기술력은 당연히 비용을 내고 배워야지 그게 내것도 되고 음, 저 교육기간은 몇 달을 배우신 거예요? 7개월 어, 7개월요그 응.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 다니시면서? 매일 갔지 매일? 응. <웃음> 첫차 타고 노량산 예. 가서 시장 아. 봐가지고 가서 아. 예. 응. 그리고 퇴근도 거의 9시쯤 와. 7개월 정도에 드는 수업료가 몇백 수준이 아니고 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말씀 하셨군 아, 네. 사장님 네. 이거 하시면서 그래도 제일 좋았던 일이 어떤 거예요? 놀지 않고, 놀지 않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웃음>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사장님이 놀이터가 있다는 <웃음> 거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출근할 때가 응. 있다는 거 돈을 떠나서 그게 어. 제일 좋은 거지 저녁에는 타시미 뭐 이런 거 있는 술한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니초밥 회 같은 거를 하면은 사시미를 하면은 길어져 시간이 아술 맞다 술 먹는 맞다. 시간이 길어져서 맞다. 절대 안해 근데 여기 고객들은 남자 여자 그러면 반반이에요 여자가 많지 아 여자분이 아 어. 아파트 상가니까 아니, 여자분이 많구나, 여자. 여자분이 많구나. 아. 어 저는 요 미소된장국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생선 뼈로만 드니까응야 음. 이게 방어예요? 방어 아 그쵸? 응. 야 이거는 참돔 아 진짜 맛있다 음. 숙성이 완벽하게 됐네 자 요거는 굉장안 찍으시는 거야 아 그냥 이게 참치 절임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요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오 좋아, 아주 처음에. 맛있어요. <웃음> 모든 접업이 많으시는데, 예.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들, 아니면 이제 60대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60대, 70대를 맞아야 된다. 근데 그직장생활했던 친구들은 음. 이 개인 이런 거를 몰라. 맞아요, 모르죠. 전혀 몰라. 친구가 예. 아우가 그만두면서 예. 이걸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오 그래요? 돈이면 좋다. 어. 근데 네가 이걸 배워가지고 어. 3년 버틸 능력이 되면 내가 가르쳐준다. 아, 그렇지. 어, 3년 까먹을 돈 있으면 내가 가르쳐준다 그랬어. 음. 내가 돈 주고 배운 걸 지가 알으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동네 아빠 그냥 가르쳐다 아. 걔네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 예, 그렇죠. 너무 쉽 나오셔서 해 놓는 게다 체인점이야. 거의 부모는 아 90%가 체인점이야. 예를 들어서. 아,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창업해시는 예. 치킨집이요. 치킨집 아. 거의 보면 치킨집인데. 아. 많이 하죠. 답안 나와. 답이 안 나와죠. 김사님하고 그래. 다른 것은 지금 7개월을 배우셨다고 그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나는 거야. 나는 빨리 배우에서 7개월이지. 아. 돈안주고 배우면 은 2, 3년 아. 배워야 되는 그렇지,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돈을 싸들고 가서 어. 그날 저부터 칼을 맞아. 했고 그행 어. 그렇게 배웠지 2년은 배워야 됩다또 아. 하나 저는 느끼는 게 이게 자영업 인생과 이렇게 좋은 직장인 인생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상황이든 항상 똑같이 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자영업 인생은 늘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아유. 어, 정수기 비수기, 오르락내리락 뭐 이래 음. 오르락내리락에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음, 어, 단지 야 오르막일 때는 얼만큼 올라가나 내리막일 때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 평정심을 갖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좀 고쳐야 되는데 예, 예. 내려가면 가격을 안 내려요 아. 자영업자들이 올라가면 바로 올려. 올려버려. <웃음> 맞아. 나는 그걸 뜯어 고쳐야 돼. 나는 <웃음> 네. 절대 그걸 안 하는 거. 나는 지금 네. 8년 전 가격 그대로잖아. 어맞아 맞아. 응. 나는 옛날 카메라 샵할 때도 장부내는걸안 해. 아... 이거 머리 쓰는 게싫 음... 아니, 들어온 돈 어디 가나? 그렇지. 물건 사나서 뭐 팔면 그 돈이 어디 날라가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 장부 한다고 그게 남고 어... 뭐 우린 음, 그... 그런 개땅가따지 그런 계산은 안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부라는 건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밝다고 꼭 음식점을 잘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이게 요즘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해서 좀 인정 넘치는 가게 휴먼 터치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한 거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해 집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돈안 갖다 쓰면 그게 제일 행복해지고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그 위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말 성실한 남편으로 퇴직해서 있는데 문제는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기가 딱 꺾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힘이 딱 빠지셨구나 직장생활 할때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인데 지금 왜 이렇게 기가 죽으셨을까 그게 남자와 이런 경제 활동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지. 아. 어... 그래서 이 내가 이거 맞아요. 완전히 또그 분야에 그 이번에 뭐 완전히 마스터해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지. 그게 그, 제일 중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충 체인점 한다고 노하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그게. 그거는 반대. 아 어, 반대. 완벽하게 내가 배워 가지고 어. 진짜. 딱 오픈해가지고 손님들이 와, 와서 드시고 아이집 아니네 그러면 저, 그건 그 집은 100%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이집아 어, 맛있다 이 소리가 아. 나와요 <웃음> 완벽하게 <그리고> 또 <웃음> 하나는 <웃음> 아까 말씀하셨고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내가 즐겁고 재밌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아까 아, 음. 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행복의 눈높이를 좀잘 낮추고 너무 허황된 꿈 꾸지 않고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일요일만 빼고 내가 배울 때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아 내가 배울 때 음. 내가 지금 뭐 창업을 했다는 내가 사장? 절대 그생각 하면 안돼 맞아 음. 아나 아. 배울 때그 음. 생각을 아무튼 오늘 조사님 이렇게 늘 한결같이 이렇게 활기 넘치는 모습 잘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건강관리하시면서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종종 초밥 먹고 싶을 때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예예 저녁에 저녁에 한잔 하러 오겠습니다. 예예예 <웃음>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예